알고 있니 너랑 나 웃을 때마다 마음이 빛나는 걸 자신 안알아버렸어 만나는 세상이다 사랑스러워 몰랐던 모든 게 새롭게 다 좋아져버린 걸 혼자일 때 관심도 없던 곳 자연스 느낌이 온다면 내 생각이 맞아 어머나의 바나 왜이래 또또 변해가 쿵쿵 달려와 둘이서 함께면 제로 맞잡은 손 놓지 말고 에스코트 해줄래 너와 함께 가는 길은 Hello New o r 다이어리 가득 채운 멋진 곳을 기억해 Hello